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정겨울은 오세린으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는 남유진을 주애라에게 떼어놓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노력하던 중에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과 남유진의 할아버지인 남만중의 눈에 좋게 들었죠.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나가다가 주애라와 남유진에게 복수를 완벽히 끝내면 좋겠는데 아직 갈 길도 한참 남았고 무조건 좋게만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위기를 잘 풀어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고 기뻐하며 작품을 즐기는 것인데요 조만간 위기가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겨울에게 만약 남만중이 없었다면 더욱 삶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 정겨울이 오세린의 모습으로 남만중을 구하는 장면이 나올 것 입니다. 37화에서 차연나는 오세린을 아주 마음에 들어해서 주에라를 버리고 남유진과 오세린을 엮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연나는 남만중에게 오세린과 같이 봉사활동을 할때 남유진과 같이 가게끔 해달라고 요청했죠. 남만중은 알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남만중 남유진 그리고 오세린의 모습인 정겨울이 같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괴한이 남만중의 목숨을 노리고 칼로 그를 살해하려 달려듭니다. 이때 정겨울이 남만중을 피하게 하고 조금 상처를 입습니다. 다행히도 정겨울과 남만중 두 사람은 모두 무사했는데요. 범인은 자리에서 도망을 가서 못 잡게 됩니다. 남만중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오세린에 감사해하고 남유진도 더욱 오세린을 좋아하게 되죠. 정겨울에게는 다행인 일인데 문제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범인은 3명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하는 건이 봉사활동이 노숙자들을 돕는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범인 후보는 과거 yj그룹에 밀려서 망하게 된 회사의 사장이 노숙을 하다가 남만중을 보고 순간화를 참지 못하고 돌진한 것으로 볼수 있죠. 그런데 이건 가능성이 잦습니다. 남만중이 누구에게 원하는 살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다음 두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텐데요. 두 번째 범인 후보는 쓰레기 악당 주에라입니다. 그동안 남만중이 자신을 남유진과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제는 오세린을 이뻐하는 모습에 붕괴하며 이를 준비한 것이죠.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하니 첫 번째처럼 우연히 노숙자 중에 한 명이 우발적 범행을 했다는 식으로 의심을 덜 받게 하기 위한 더러운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주에라는 그런 짓을 버리고도 남을 아주 나쁜 악당이니까요. 남만중을 노린 세 번째 후보는 둘째 아들 남현석입니다. 너무 심한 폐륜의 예상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밀의 여자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남현석은 남만중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남현석은 하루라도 그룹을 완전히 넘겨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서태양이 남지석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면 본인의 자리가 위태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여서라도 하루빨리 그룹의 명예회장인 남만중의 지분과 유산을 갖기 위해 이를 계획합니다. 주에라와 마찬가지로 노숙자들의 범행으로 몰아붙이기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에라나 남연석이나 정말 못된 인간들이죠. 그 누구의 지시든 똑똑한 정겨울이 미리 막아서 남만중을 지킬 것입니다. 그동안 남만중이 정겨울을 아꼈던 만큼 이번에는 정겨울이 남만중을 지키며 두 사람은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남만중과 오세린의 봉사활동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신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겨울과 남만중이 안전하고 밝고 쾌적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